잘 죽지 않는 동비같은 그의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은 퇴근하는 지압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에 원인모를병원체 감염된 생명체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자, 몸통만 맞아서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몸통과 헤드로 확인사살 하시는 분입니다. 테러범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테러범들을 소탕하고 공무총리를 구하라입니다. 자 스타트 포지션은 의자에 앉아서 양손은 수갑을 찬 틈으로 바른 붙여주시고 양손은 앞뒤로 보시면 됩니다. 아유레! 네. 짠발! 붙인 채 이렇게 붙인 채서 있으면 됩니다. you 아네 자막 자 우리 아메시 아메시 가습니다아메일 하나 받겠습니다 자자 민트야지 제 오. 가드립니다. 하니다 기둥 어? 134.8 어? 김생경 아유, 아, 아, 이거 참. 하나도 안 했는데. 의이1 1 8 2 2 j 오! 드디어, 드디어. 얼굴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 아, 오늘만큼 아, 오늘만 아, 오늘 아, 오늘만큼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쪽 봐주고 하나 둘셋나오셔야겠요아오늘 집… 아, 진짜. 진짜... 와. 와 <목맞 employers> <maybe> 한 번만에 <목소리> 계속 연속 맞추고 <연습한다고 웃음> <모셔가지고. 목소리> 비비탄을 계속 맞추셔가지고 잊을 수 없어요. 었 네, 마지막 베 브레스 브레스. 저희 이번에 출전하면서 저희가 개발한 브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농창 농창 힌트를. 이런 컬러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조이 신발 좀보세 신발 좀 하셨어요. 네. 일하게좀습니다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시했습니다 네. 아고습니다고멤버들니다사격을할 때까지는 좀더 오픈 배치 때보다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세일을 좀 또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은 또2방 밖에 없지만 또한칼한칼 쌓여가고 사람들이 정좀 일어나면 기쁘실 수 있어서 네앞으로잘 부탁드리고요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서고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웃음> <웃음> <웃음> <좋아요>, 잘보는습니다 <봐.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3. <웃음>